실제 모든 생명의 부처님을 자비 광명, 지혜 광명에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진은 있겠습니다. 광명진은 오마하모카 바힐고 자나마모드라 마립하지만 지가하라 부라하 만족야여모마모카 아이를 샤나 마무드라, 많이 받지 마, 하찌바라 꾸라, 받을 거야, 오, 무 마, 뭐, 가. 아이는 샤나 마무드라, 많이 받지 마, 지바라 꾸라, 받을 거오 밥의 집을 덮 지금부터는 스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은 스님을 보고 귀는 스님의 소리를 향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해능 스님의 일대기 가운데 중요한 불교를 잘 드러내는 사건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아마 그 불교인들은 다 비워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 비워놓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능 스님은 육조 해능 그러죠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해능 스님이 중요한 것은 불교의 음, 하나의 수행의 지리이지만 한국 불교를 대변하는 선불교를 어, 중흥하신. 중창하신 널리 일으키신 그러한 종조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어, 그러한 분이십니다. 에, 그래서 이제 선불교 하면은 이제 달마에서부터 해능을 얘기하죠 일조 초조 달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마 스님입니다 그 달마 스님은 집에 걸어놓기만 하더라도 대박이 터진다 해가지고 한때는 매우 유행을 했었는데 왜 대박이 터지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달마 스님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원체 커서 어 제2의 부처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원체 커서 아마 그것이 이제 신앙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제2의 부처 하면 제3의 부처로 이제 다음에 한 100년이나 지나서 내 사진이 자꾸 사방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하고 알렐루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튼거 같네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달마 초조 달마에서부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이어오는데 어쨌든 해능스님의 일대기의 사건 중에서 불교를 잘 드러내는 사건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죠안 나요? 안 나면 별수 없고 어 이제 원래 이제 그 듣는 것은 잃어버리기 위해서 듣는 것이니까 괜찮아요. 어 근데 너무 자꾸 너무 잘 비워서 문제야. 어, 불자들이 비울건안 배우고 안비울 것은 비우고뭐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그래요. <웃음> 그래서 달마 스님의 일대기 중에 달아이쪽 어, 육조 해능 스님의 일대기 중에 어, 육조 해능 스님은 일자 모시게 호로머니를 모시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 무엇이 찢어지게 어, <웃음>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던 나무꾼이었다. 하루는 저작거리에서 금강경의 연불 소리를 듣고 크게 깨친 바가 있어서 모든 걸 작파하고 당대 최고로 스승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오조 홍인스님을 냅다 쫓아가서 아련을 한다. 첫 장면서부터 육조 해능 스님의 그릇이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불교가 잘 드러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 해능,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은, 에, 이제 해능이죠. 해능이, 오니, 오조 홍인 스님이 어디서 왔는고, 영남에서 왔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왔는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달라. 큰기가 달라. 여러분은 이제 오면 은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저저 저 삼천동에서 왔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 땅을 살려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떻게 좀 오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음 우리 신랑이 요즘 자꾸 그냥 무언가 예, 이렇게 딴짓을 하는 것 같은데 여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예, 이렇게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한 30여년 머리를 깎고 사는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나 저러나 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거예요. 예? 어, 그래. 어쨌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오조 홍인 스님은 야 영남 사람은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부처가 될수 있겠냐?라고 아 하니 닮았으니 저기6조 해능 스님께서 사람 사는 데는 남북이 있을지언정 마음 가운데 부처가 되는데 어찌 남북이 있을 것이고. 어, 오랑캐와 또 오랑캐가 아닌 것이 나눠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남북도 없고 선악도 없고 또 오랑캐와 랑캐 아닌 것도 없고 또 흑수저 금수저도 없고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불교에 있어서 마음의 본래자리를 잘 드러낸 그런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교에서 조구장창 10여년을 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근거로 하고 있고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좀더 깊이 공부하면 은참재밌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인지합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갇히게 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한다면 분별, 분별을 분별 통해서 차별을 갖게 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왠지 까만 사람을 보면 우리보다 아래일 것 같고 왠지 하얀 사람을 보면 우리보다 좀더 뛰어날 것 같고 많이 가졌을 것 같고 많이 품이 있을 것 같고 많이 지적일 것 같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이 이제 차별적 행위를 나는 것이다. 중생이 본래, 따라사 하세요. 중생이, 중생이 본래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래 그렇다라고 하면 또 오해할까봐. 중생이 본래 없으니까 사실은 중생이 아님을 알면은 본래 그런 것도 없다라고, 어, 할수 있어요. 어찌됐든지 가네. 야, 전라도놈은 그런데 전라도놈이 어떻게 저기, 어,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되겠냐 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마음의 본래 바탕에 전라도 놈, 경상도놈, 흑인, 백인이 따로 있을 것이냐 이런 답변을 하고 어, 홍인수님이그 그릇을 에, 알아서 실담 소리 말고 저희가 서 방안하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사건이고요 에피소드 두 번째 네. 한 6개월 지나니까 네 오조 홍인스님이 네. 전 대중에게 이제는 내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으니 공부한 바를 다 내놓거라 하나의 이제 집단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많은 대중 그 당시에 신수라고 하는 잘 나가는 인물이 있었어요 내가 이 제일 잘 나가 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신수스님이 아마 에, 오조 홍인스님의 대를 이어서 6조가될 것이다라고 의심 에, 거기에 의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어, 신수스님이 내놓은 개성 공부한 그릇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먼지나 때가 안지면 안 되니 먼지나. 때가 앉지 않도록 부지런히 칼고 닦아야 된다고 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개성을 잃었어요. 어, 개성을 지어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님처럼 한게 아니고 멋있게 노래로 이제 개성을 지어서 내놨어요. 스님네들은 구구절절히 막 얘기하는 것들을 지양하고 이제 한마디로 무엇이다, 라고 내세우는 것이 이제 개성이고, 개성을 또 한마디로 하는 것이 이제, 에, 예, 소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화두, 이걸딱 던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일체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게 예, 아주 이게 재미가 있어요. 어?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신서스님의개성에 관심이 있으면은, 휴대폰만 가지고 검색해보면 알으니까 굳이 얘기할 것은 없고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는 것은 스님이 암기를 못해요. 어, 그러니까 얘기를 안는 것이니까 양해를 하시고 내용인 즉슨 마음가운데 때와 먼지가 앉지 않도록 부르,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대중 홀컨이 역시 신수로다. 신수니까 이렇게 멋들어진 개성을 어, 이제 어, 내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 머리도 안 깎은 어, 해능이 그 내용을 보고 봤으나 글자를 모르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고 글자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 봐서 어, 들으니 아, 그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능이 혀를 차면서 어 뭐, 이거 좀 파도 좀 적으시오 해가지고 개성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 핵심 포인트는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는데. 아이, 기가 막혀. 따라서 하세요. 본래 무일물. 본래, 본래, 본래 무일물. 네. 어, 뭐야? <웃음> 기운이 없어. 어떻게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개성을 드러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거기에 먼지와 떼가 앉을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먼지도 떼도 선도 악도 이것도 저것도 본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이거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될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깨달았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내용인데 뭐냐면 심지어 어, 선이다, 악이다, 더럽다, 깨끗하다. 어? 이를테면 먼지가 먼지다, 아니다. 이러한 걸 분별하는 그 마음마저도 마음마저도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본래 무일물.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은 아 드디어 니가 모든 것을 다 헤아렸구나 하고 이제 마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새벽에 이제 불러서 가르치고 그리고 어, 저기 해능 스님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용이 그 아주 드라마틱한데 많은 머리 끈 10년, 20년, 30년, 40년 장파때가 묻은 스님네들이 어디 머리도 안 깎은 머리도 안 깎은 해능이 우리의 승 육조, 어, 뭐냐 종정, 응? 종정이 된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반발이 아주 거셀 것을 예상하고 오조 홍인 스님이 그 자리로 에, 법을 이었다라고 하는 바로와 에? 부처님 바로와 가사를 전수를 하고 그냥 이렇게 내 보내요. 그러니까 6조해능 스님은 주랭량을 치는 것이지, 왜? 예. 두드러맞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여기에서 이제 본래 무인물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에, 헤아리기는 쉽지 않으나, 이 반야신경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불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반야신경은 알아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줄줄이 나와야 되는 이 반야신경의 내용도 사실은 본래 물물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불교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뭔 얘기냐면은 팔만장경이 길고 방대하다고 합니다만은 경전 하나만 하더라도 화엄경 뭐, 그냥, 60파음, 80파음, 뭐, 40파음,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경전 하나만 해도, 저기, 성경하고 맞장을 뜨는데, 8만 장르가 8만 장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방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추스려 보면 또 하나로 돌아가요. 말을 많이 해도 결국은 하나야. 이제, 그런데, 그, 이제, 하나의 요체 핵심을 담은 내용이 또 반야신경 아니겠어요? 반야신경은 반야부 경전이 한 600부 되는데, 600부 반야 그래요. 그러니까, 반야에 관한, 지혜에 관한, 공에 관한 내용을 설한 것이 이제 반야부 경전이에 관심 있으면 공부하시고, 공부하고 싶으면, 잠 좋은 우리 절 불교대학을 다녀라. 어, 수업료가 싸다 어, 인물이 좋으면 공짜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도 600부 반야의 핵심 요체를 담은 것인데 이 내용도 결국은 본래 무일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 하 바냐, 바람일다 심경 제목이 그러잖아요. 마, 하 바냐,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혜라는 건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혜, 지혜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하고 동일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니까 따라세 해봐요. 분별의 지혜, 무분별의 지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언어를 뛰어넘는 무분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지혜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혜라고 쓰지 않고 반야라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분별의 지혜와 무분별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불교는 분별의 지혜를 지향하고 무분별의 지혜를 지향한다는 지향. 지향. 거예요. 콧구멍이 가렵네 <웃음> 자, 그래요. 그래서, 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언어에 갇히는 것, 나노를 구분하는 지혜인데, 나노를 구분할 수 없고, 언어에 갇혀서 거기에, 그거, 그 세상에서 머무르는 것은, 소위, 언어의 한계를 몰라서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분별의 지혜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그래서 마하 반야는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님 얼마나 커요? 방석보다 커요? 울절법보다 커요? 안디옥 교회보다 커요? 스무구 교회보다 커요? 음메 진짜 크네 얼마나 커요? 이런 상대적인 어, 계량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무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무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반야, 바니아, 마반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 별수 없고 그 무분별의 지혜, 무량한 지혜, 반야의 아 내용이 담겨진 핵심대, 역시 핵심적인 핵심 경전이다 해서 반야신경인 거예요 어, 그러면 그 내용이 반야가 나오겠죠 어, 첫머리에 다 이미 나와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관자제 보살이 등장할 처음부터, 이름부터 벌써, 이름부터 벌써 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예, 진리가 다 담겨져 있고,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지향하는 바가 담겨져 있고, 무엇을 얘기하는 바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뭔 얘기냐면은, 회일 하면 일체 모든 것이 전부 걸림없이 서로 하나가 된다. 가 그러니까 이제 회일이모일회야 하나일, 법학의 회삼귀, 일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일체 모든 수행은 하나로 통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일체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로. 하나는 전체예요 전체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원융 무예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게 회일이다. 딸사스의 회일, 회일 이런 큰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관자재 이름에 나와요. 보는 것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중생은 보는 게자자하다자자하지 않다. 자자하지 않아요. 보는 것이. 지엽성대로 보는 거예요. 일테면대양빛이누리끼리 음, <웃음> 골드 누리끼리한 색깔이다. 그런가? 빨려쪽파남뭐 그런가? 빨주노초파남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일곱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안에 간색에서부터 오만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색깔을 파고들고 보면 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정보가 있는 것만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응. 그러니까 보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걸 자제해야 돼. 보는 게 자제한 것이 듣는 게 자제한 것이고 연세 맞는 게 자제한 것이고 중생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보고 듣는 것에 갇혀서 그것이 전체인 양 생각을 하고 어, 꽃은 꽃은 어, 이렇다. 근데 이 실상은 몰라 꽃이 이런 꽃이 뭐가 이러이래 어? 어. 이게 이제 꽃 이전에는 다른 모습이 꽃 있고 꽃 이후엔 또 다른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꽃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 이런 것이지 그 이전과 이유와 그 본질과 예, 그 궁극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보는 것에 자제한 것이 깨달음이야 깨달음 이라는 거 보는 것에 자제한 것이다. 그래서 관자재 보는 것이 자제하다 그러니까 보살이다. 응? 어, 여러분들은 보는 것이 자제하다 자제하지 않다. 응? 보는 것이 자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분별하고 분별하면서 차별하고 차별하면서 갈등하고 산의 중래 그런 그 거예요.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듣는 것도 그렇고 맛보는 것도 그렇고 경험한 것 그걸 업이라 그런다. 업에 자제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관 자제한 자제한 어 에, 그 능력을 가지신 보살이 이렇게 보니까 오이 궁하여 모든 고통을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일최고에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당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고, 고통. 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고통스럽고 하, 우리 능력 있어도 고통스럽고 오히려 가지면 가진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너무 없어도 문제고 장가를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고 내가 응. 네, 어저께 신혼부부가 나한테 인사를 왔어요.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입이 귀에 걸렸어요. 내가 네, 오자마자 초를 쳤어요. 살아봐라 이놈아 살아봐라 이놈아 내가 반드시 풀어올 때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내가 잘 가는 중원 치과라고 있는데 울절신자다 내가 가면 은 이빨을 그냥 몇백만 원이고 공짜로 자꾸 해준다 내가 미안해서 돈을 싸질머지고 가도 거기서 자꾸 안 받는다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스님이 부러워요. 스님이 좋아요. 저도 지금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응,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돼요. 에휴, 중생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고통하는, 고통을 하는고통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몽땅 바치고 주님의 선택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타종교고 어, 불교는 고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고로 고의 본질이라는 것이 없다. 왜? 고를 느끼는 너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고통이 <웃음> 일어나는 것인데 나가 사실은 없다. 네, 없다. 그래서 오온이 나는 오온이 오온이 공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 스님 나가고 없다 하는데 그러면 스님은 뭐 때문에 살아요? 빨리 가시오. 얼른 가시오. 그렇단 말이요 그럼 내가 또 가면 안되잖아 아직은 청춘인데 좀이 응? 청춘을 누리고 살아야지. 이 외모는 청춘이야 아직 벗어가? 그러니까, 온이 공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온이다 오온이라는 게 이제, 그, 모였다라는 거예 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요소 다른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지, 나라는 시체가 없다라는 것인데, 색수상행식 색, 수, 상, 행, 식, 색. 육체, 수상형식 정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육체뭐 나라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나가 있어야 되는데 고유한 나가 없어. 고유한 나가 있으면 내가 지금 지금부터 정자로, 원래 고유한 나가 있으면 정자로 해가지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꼬리치고. 그 정자가 지금 내가 됐잖아요. 내가 되게 항상 얘기하잖아 스님이 지금 이렇게 맛이 가서 그렇지 20대 30대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체이 외모가 화려하고 몸이 가볍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대해져가지고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고유하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라는 것이 한시도 같은 적이 없었고 미래에 나도 한시적으로 갇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어. 이 얘기 뭐냐면은, 물리적으로도, 1 0년 전에 이 육신의 나라는 건 찾을 길이 없어요. 뺐다고 해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응. 응. 여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이이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금방 쉽게 알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좀돈좀더 내고, 이렇게. 여기다가 좀더 내고, 이제, 알아야 돼. 응. 예, 또 스님이 돈에 환장했다고 얘기할라. 그래서 이제 육신 덩어리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밖에서 전부 들어와, 서 영에서부터 배까지 밖에서 전부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신동 수상행식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 분별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분별이나 이 전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여러분들이 본래 눈이 없고 본래 귀가 없고 본래 코가 없다면 들어올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는 것도 전부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지 어, 본래 있지 않다 본래 무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이 나가 공했으므로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고통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본래 생할 것도 멸할 것도 없이 인연이 화합하고 흩어지는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 고통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럼 고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고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지가 만들어서, 지가 거기에 갇혀서 괴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작가인데, 작가인데, 스님처럼 살아요. 진짜 스님처럼 살아. 어디 걸림 없이 정처 없이. 근데 맨날 만남 그 작가한테 그러지 말고 머리 깎고 깎고 했더니 아직도 미래 있나봐. 뭔 미래인지 모르지만 있나봐. 그런데 스님처럼 살아요. 걸림 없이. 근데 내가 아유 아직도 청춘인데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 어디 뭐 예? 이제 여행 작가니까 외국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오. 아유 그냥 그때 되면 뭐든 방법이 생기겠죠 뭐 이런 거예요. 걸림 없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돈이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에 뭐냐면 행복은 꼭 있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전부 망상이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보면 은결혼난 사람은 다 행복해야 돼 억지로 뭐 어? 신혼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어? 억지로 잠자리 하는 사람 어디 있어다 지가 좋아가지고 한 장에서 결혼해가지고 사내 중대 중대 사내 그런 것이지 원하는 것을 취했다 그래서 행복할 것이다? 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오래간만에 해보네 그런 건데 그래서 예, 오원이 공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얘기를 이제 좀 스님이 좀 어려 어려운 얘기를 이제 가끔 하잖아요. 중관 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중관을 얘기했는데 중관은 보는 견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럼 어떻게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자, 바로 보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게 발정도예요. 정견 정상, 바른 견해, 바른 생각 이렇게. 바른 바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바른 바르게 보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르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중관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게 중도고 중관을 왜 우리가 치우침 없이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중론이라 그래 중론. 용서 스님이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설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재밌는 아주 재밌어요. 거기에 이제 사상 중에 한 가지가 지향하는 바 중에 한 가지가 언어를 그렇게 싫어해. 중간은 언어를. 언어를 왜 싫어하냐면 언어는, 언어의 는언어 특징은 분별하게 을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 흑이 나면 떠오르는 거, 백이 나면 떠오르는 거 이를테면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거, 여자 하면 떠오르는 거 이것 때문에 네가 그 언어에 갇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는 분별을 저장하는 것인데 세상은 분별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은 너 나를 나눈 거잖아요. 분별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 일테면 스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스님 하면 떠오르는 거뭐 있어요? 뭐잘 알잖아, 잘 생긴 거, 훌륭한 거, 그다음에 재벌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음. 응. 응. 그래 그래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또 신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종속적인 것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와 스님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냐. 신자가 있어야 스님이니까 스님이 있는 이유는 신자가 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그. 중론에 보면 은 있어요. 깨끗함은 더러움을 전제로 하고 더러움은 깨끗함을 전제로 하고,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깨끗하라는 건 반드시 더럽다는 인식을 전제하여 깨끗함이 있는 것이라서 깨끗함과 더러움이 분별, 나눌 수가 없는 것인데 사람은 깨끗함과 분별을 나눈다. 언어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에,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어, 이렇게 이제 언어는 이렇게 하면 다 이런 거예요. 꽃나 자, 책, 마이크, 이게 전부 이제 이걸 특정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거야. 원래 본질적으로는. 근데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다, 언어는 별수 없이 이렇게 하니까 다 나눠진다는 겁니다. 근데 쉽게 얘기한다면, 최근에 스님이 하도 훌륭해서, 내계랑만 네 하고 있네. 하도 훌륭해서, <웃음>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드는데, 더보로그위원회 불교 대표로 좀 참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이런 지야에 거절을 했어요 어 왜? 바빠요 하고 이제 거절을 하고 어 다른 스님 적당한 저보다 훌륭한 스님을 추천해줬어요 탄소 종료하면 탄소하면 기후위기의 주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에? 그죠? 어? 아니 몰라 이산화탄소가 무슨 뭐 지구를 감싸고 있고 그래가지고 온난화의 주범이고 그래서 홍수도 나고 해오류도 나고 에? 뭐뭐 뭐 그냥 뭐 기후 변화가 다 일어나고 래서 예, 탄소하면은 부정적인 것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 기후기하면 탄소 탄소하면 기후기 그런데 부정적인데 탄소 다시 돌이켜 보면 인류 역사와 같이 그 인류 역사 살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 탄소 어 그런데 그 좋아하는 다이아몬드하고 석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형제지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 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아요 휴대폰에도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어 공업 그 어, 제품 최,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다이아몬드를다 사용이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요 요즘은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탄소 소재 이게 즐기고 가볍고 가볍고 즐기고해 가지고 비행기 제품이나 자동차 제품 곳곳에 이제 쓰여요. 최첨단 소재라고 해 가지고. 아들 그지 우리 곽 저기 우리 아들이 잘 알잖아요. 박사요. 박사 이번에 박사 땄어요. 저기 포항 공대에서 어, 인물은 별로인데 아주 머리는 괜찮아요. 박사 한번 쳐 줘. 애썼어. 박사. 박사 땄어.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탄소가 없으면 우리 인류가 살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 산소를 먹고,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배출해요. 뿡뿡 하는 게탄소예요 동물은 그런데, 또 식물은, 에, 뭡니까? 탄,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요 그러니까, 에, 이사,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식물이 죽을 것이고, 우리도 죽을 것이고, 다 이렇게 연기적 관계에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 영, 이게, 이제, 나무! 사람! 이렇게 하면, 이게 분별이 되어가지고, 나무는 없어도 되고, 사람은 있어도 되고, 응? 이, 기독교! 불교! 하면,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제, 문제가, 어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예, <웃음> 이거 이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이제, 같이, 언어는 이렇게 갇혀서, 분별을 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거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중관인데, 얘기가 길어지네.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중관인데, 그래서 언어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지향하는 것을 따로 사세요. 파사현정. 다된 것을 파하고, 옳은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론, 어, 이고 중관.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비가 온다.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비가 온다. 이게 중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라는 문장은 틀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비라는 것은 반드시 오는 것이 비지. 내리고 난 다음에는 물이라고 그러고 비가 내리기 전에는 비가 아니고 구름이고 기타 등등의 형태에 있는 것이다. 전혀다른 형태로 있는 것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내리는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내리는 것이 내린다, 이렇게 된단 말이요. 이것은 이제, 그, 어, 동어 반복이라고 해요. 고개를 들어 절 봐요. 휴대폰 보지 말고. 그러지! 네. 그러지. 그래서 이 법문 안에 휴대폰 보면 쓰겠어요. 음, 법문 안에 우리 신종님이 다 보고, 이제 그렇다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자, 그래요. 그래서, 어, 이걸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래서, 언어를 지 양한다 그랬잖아.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동어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비는 내릴 때에만 비지, 내리고 난 다음에 비도 아니고, 내리기 전에도 비가 아니다. 그러면 비라고 하는 그 개념의 특성은 이렇게 내리는 것, 이 순간만이 비로서 정의하고, 가치가 있다 내리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가 있고 또 다른 형태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비라고는 하지 않는다 내리기 전에는 또 다른 형태가 있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가치가 오롯이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비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 비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화합에서 있는 것이고 인연화합에서 나투는 것이고 그러한 거로 두두물물이 전부 나투는 것은 인연화합이요 본래 있는 것이 아닌 거로 생사가 없는 것이고 그 상황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 드러남 그 순간 여기서 핵심 포인트 에있스예요그 순간에 온전한 가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순간에 온전한 가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마이크가 머물러 있는 이 순간에 인연화합이 있는 이 순간에 온전한 가치가 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전에 마이크도 없고 이후에 마이크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존재한 것은 요소, 요소 요건들이 화합해서 마이크가 드러났을 뿐이지 고유한 자아가 따라서 하세요. 고유한 자아가 있지 않다. 마이크에 고유한 자아가 없어. 자동차, 자동차가 자동차 있습니다만 자동,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다고 라 생각하는 언어에 갇히고 눈, 어, 귀에 다 갇히고 하는 것인데 그 자동차는 몇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자동차 본래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거로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겠는데 일체 만물은 전부 벌레 무일물이에요. 생사가 없어. 인연 화합물이야. 다만 인연 화합에 의해서 나트는 지금 이 순간 그냥 뭣도 모르는 철학적 베이스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듣기 좋으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러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같이 그리고 또 다른 순간에 또 다른 그 순간에 같이 항상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봐요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게 가면 날마다 좋은 날써 있잖아요 일일시호일 응? 그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날마다 좋은 날 항상 그곳에그 상황에 그것이 오롯이 가치 있는 것이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런데 중생은 뭐예요?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가, 현재를 발목 잡고 미래에 집착해서 미래만 향한다고 현재를 잃어버리고 그러니 과거에 머물러니 괴로울 것이고 미래에 머물러니 괴로울 것이고 금강경에 있기를 금강 같은 지혜, 금강, 파냐 바람일다. 금강 같은 지혜, 빛나는 지혜로, 보통행의 바다를 건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과거 신불가든, 현재 신불가든, 미래 신불가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마음이라면 이렇게 본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갇혀 있는 것이 아닌데, 허로운 것이고, 공과 같아서 만상을 드러내는 것인데, 거울과 같은 만상을 비추는 것인데 단지 네가 무지해서 그 마음이라는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 가지고 바라보고 이 안에 갇히는 것이고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 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고 죽음 또한 삶과 같이 하는 것이고 삶 또한 죽음과 같이 하는 것이고 왜 만남과 흩어짐이 둘이 아닌 것이고 태어난과 죽음이 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온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걸림없는 가운데 태체 자제한 가운데 일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저번 시간에 스님이 일체 천하를 얻는다니까 그걸 또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그러면 은 저도 그냥 한1 0년 뒤에는 몇십억 얻을 수 있을까요? 얻고자 없는 마음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체를 얻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얻을지언정, 그 나머지를 못 얻는 것이고, 그걸 얻음으로써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대자제함을 얻으려면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내 업속이라는 걸 전부 내려놔야 돼. 과거심 불가득, 나의 과거를 전부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자제해서, 자제해야 주인이 되고, 주인이 돼야, 이거 등락하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과천도 있겠습니다.